엄마지유 초기 유식 감자미음 만들기 재료는 감자 15g 쌀가루 20g 물 400ml 입니다.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납작하게 썰어주세요. 감자를 냄비에 넣고 찐 다음 한김 식혀주세요. 쌀가루 20g과 찬물 200ml를 넣고 섞어주세요. 찐감자와 물 200ml를 믹서에 넣고 갈아주세요. 냄비에 감자물을 따르세요. 센 불에 저어가며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한 물로 줄이세요. 찰기가 생기고 미음이 투명해지면 불을 끄세요. 알맞게 식으면 채에 걸으세요. 한끼 분량만큼 나눠 담고 바로 냉장보관하세요 감자는 소화가 잘 되고 감자에 있는 비타민C는 열에 쉽게 파괴되지 않아서 좋아요. 또 성장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이 고기류와 맞먹을 정도로 들어있어요. 또한 변비에 좋으며 몸이 따뜻해지는 효능이 있어서 아기가 추위를 덜 타도록 도와준답니다. 감자는 순하고 영양이 많은 채소지만 감자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물질이 들어있어서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워요. 그래서 감자를 손질할 때는 싹이 났는지 골고루 살펴보고 싹이 있을 때에는 칼로 완전히 도려내야 한답니다. 우리 지우, 감자미음도 맛있게 먹어주세요. 감사합니다.